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I'm 민기 입니다 어, 오늘은 올해가 시작이 되었으니 어, 새해 첫갤레드윗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갤레드윗미 찍었던 영상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제품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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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즘에 여기 그린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토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최근에 장영란 앰플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제품이죠. 아무 스킨은 이걸 써줍니다. 스킨은 이걸 써주는데 항 이렇게 앉아서 바르면 좀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정돈을 한번 싹 해주고요 그리고 바르는 게 ordinary 이거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의사쌤이 추천해주시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성분별로 해서 비타민C랑 비타민B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 10% 플러스 징크 1% 그래서 이게 비타민B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C가 들어있는 제품을 못 구해서 못 구하기보다는 아직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만 조금 쓰고 있거든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 자체가 항산화 기능도 해주고 과잉 피지 억제도 해주고 피부 장벽 강화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확실히 피부도 좀 반들반들한 것 같고 좋더라고요. 바닥기 조금 짜서. 이런 쫀쫀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물 받았던 건데 셀모브라는 제품이에요 되게 써보니까 좋아서 쓰고 있거든요 셀모브 셀라인 버블 에센스라는 제품이에요 약간 수분만 조금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 이거 바르면은 거품이 나거든요 보면은 약간 하얗게 이렇게 뜨잖아요 소리도 들어보면 약간 거품 소리가 나요 그래서 버블 에센스라고 부르나봐요 제가 요즘에 얼굴이 엄청 건조해져서 겨울만 되면은 수분 보충에 아주 힘을 다하고 있어요 석건저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까지 토너랑 앰플이랑 에센스 많이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제 크림을 발라줄 차인데요 례 제가 사실 저번주에 그 무슈제이라는 남성 화장품 브랜드 신제품 화보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 화보 촬영에 이어서 제가 그 신제품을 광고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올인원 제품인데 일반적인 올인원이 아니라 톤업까지 되는 올인원 톤업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화보 때 촬영할 때도 이 얼굴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를 때마다 이 아무래도 톤업크림이라고 하니까 백탑이 일어나거나 얼굴이 너무 하얘지면 어떡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남자의 약간 좀거뭇한 이런 얼굴이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굉장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집에 와서도 몇 번씩 사용해봤거든요. 간편하게 나갈 때가 있거나 아니면 좀 꾸안꾸 느낌으로 그렇게 어좀 딥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얼굴을 좀 가꾼 상태로 나가고 싶을 때이무주제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갔던 적이 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비타민C 랑 비타민B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제품만 써도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지금 바르기 전에 피부 상태가 이렇고 수분 로션 같은 느낌? 약간 묽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제형이어서 이게 부담없이 약간 좀 바를 수 있는 느낌? 일단 한쪽만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이렇게만 발랐는데 약간 보이죠? 뭉침이 없어서 누구나 바르기 쉬울 것 같아요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톤업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올인원이라고 하면 약간 특유의 그남 남성제품 냄새라고 해야 되나 남자 스킨 냄새?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없어요 남자 스킨 냄새가 아니고 약간 은은해서 약간 무향은 또 아닌데 약간 은은한 그냥 그냥 그런 냄새 그런 그런 냄새는 아니고 그런 향 이쪽이 지금 좀 바른 쪽이에요 바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바르긴 한것 같은데 양 조절은 한 겹으로 하셔도 되고 좀더 좀 차이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겹더 바르셔도 돼요 이게 메이크업 제품은 아니어서 묻어남이라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슈제이 선스틱인데 이 톤업크림을 사용한 후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 진짜 신기한 게이 제품을 쓰면은 원래 선크림 자체가 약간 기름진 것도 있고 막 수분이 있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하지만 이거는 사용하면은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일단 저도 이제 곧 나가야 돼서 저의 피부 준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 이렇 립밤만 바르고 나왔어요 밖에서 보니까 그냥 메이크업 한거 같네요 저는 이제 홍대로 넘어갑니다 팝업 행사가 홍대에 있어가지고 홍대 갔다가 간 김에 지우 얼굴도 보고 친구도 좀 만나고 하겠습니다 주워라 너무 안 보인다 보이나요? <목소리가> 팅비 으 갈게 지혜롱 반파이 하고 이제 팝업 갑니다 으 <웃음> 지금 17층 올라가는 중 여기 AK 블러저 많이 와봤는데 무신사 테라스는 처음 가요 안녕하세요 요리사입니다 네 요리사 만났습니다 지금 네. 박대현입니다 이거 수음 잘 되냐? 다다 들어가야겠다 <웃음> 세상에, 어, 세상에 모든 소리 들어가야겠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민기를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먼저 카페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시럽 발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오소부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이다 아. 소 정강이 요리나 송아지 정강이나 양 정강이로 만드는 되게 맛있어 전자레인지 4분? 한, 한 2, 3분? 2, 3분? 이거 오늘 그러니까 내일 바로 안 먹을 거면 여보세요 제가 만은 거예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아주 맛있겠다 양의 정강이 어린 양 어린 양의 정강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웃음> 으아, 으아, 스키 으아, 으아, 으